나라와 가르쳐주자. 이들은 모기야!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안 그래도 가르쳐줄 참이었다고. 마음껏 마세. 레드 닌자! 미오스테 텐모, 미오리와 스테즈, 겐지가 함께한다. 신의 뉴이카. 류진, 노킹워크 <목소리> 세모야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리모 <목소리> 내가 이렇게 늦어버리면 울리한한세분 분명 정할할텐세세야야 조화를 이룬다오 계몽의 길을 따라 걸으시오 꿈에서 나는 나비였소 눈동자가 그대를 포용하오 존재는 수수께끼라오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길 형체는 더덥고 영혼은 끝이 없어 m 는데첫 번째 포탄이 떨어졌어. 2층 아래까지 구멍이 뚫렸지. 엄청 컸어. 부모님이 들어가셨고 그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난 예일 데리고 숨었는데 두 번째 포탄이 떨어졌어. 근데 터지진 않고 떡하니 박혀만 있었지. 바로 우리 코앞에 말이야 아! <웃음> 저는 피리소녀예요 또 다른 이름은... 어... 피리소녀? 어... 다른 단어를 문장에 집어넣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저 벌들을 없애드릴게요 어와와와그 아저씨랑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요 그 아저씨는 완전 배신자였구요 전 평범한 피리소녀예요 어... 저는 그냥 빵만 좀 주시면 돼요 뜨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날 카멜레온 대신 쓰겠다고? 이리 오려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웃음> 천악적이야. 너희들도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난 영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홀로홀로 열매의 영체 인간. 이 유령들은 나의 분신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지. 하하하하라하 니들 모두 이제 끝이야. 내거티브하라 <웃음> <헬로! 웃음> 붙잡아. 간단하네. 남은 건 위에 있는 여섯 들뿐 나는 패스의 단죄의 황녀이자 어둠을 이끄는 자 나의 영지 속의 조그만 화원 몸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군 흥! 드디어 온 건가? 이 몸의 속적 악령 다스라크야! 봉인이여! 천년의 선! 오늘이야말로 존문을에 찍어주마! 대환몽! 삼남한상 광기! 단체의 눈! 성스러운 어둠의 화영도 그대를 잿더미로 만들어주겠... 퉁퉁이랑 부실리가또날 괴롭혔지! 그녀석들! 나도 더이상은 못참는다고! 타임 벨트! 이건 장소를 이동할 순 없지만 시간여행은 할수 있어! 아, 엄청 예쁘지? 얼굴은 하얀 데다 세련됐고 팔다리뿐만 아니라 키도 커서 늘씬하게 생기네 라고. 좋은 방법이... 아, 그렇지! 아, 손님이세요. 아, 제가 누군지 아실 것도 없고...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여행자님, 그리고 페이몬님 <웃음> 여러분께서 친구들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전해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그럼 다행이고요. 참, 방금 제가 요리하러 갔을 때 주인분과 이야기 나눴나요? 저, 저에 대해...